아 근데 진짜 너무 오랜만에 쉬는 것 같지 않아요? 그치? 요즘 과제에 너무 찌들었어. 졸업작품, 음향이, 보고서에. <웃음> <웃음> 맞아. 하, 역시 우리 팀을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다니까. 에? 응? 따라해봐요. 그 뭐가 다르지 않아요? 어, 그렇네. 푸르른 하늘, 아름다운 자연,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이 온도까지 이 모든 걸 형과 누나를 위해 제가 준비했어요. 여기 이쁘다. 그러게. 근데 좀 멀지 않아? 잠깐. 하 이누나 잘 모르네. 하 누나 속내 살죠. 형 마포에 살고. 어 응, 그렇지. 됐네. 됐어. 하 진짜. 와두분 일호선 타시고. 부평에서 내려서 딱 10분 10분만 걸으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이 딱! 돼있습니다 저희 갈까? 응. <웃음> 같이 가요! 이것이 자연의 향기? 낭만이구나. 대체 어떤 게 낭만이야? 별게 다 낭만이네. 하아... 이 부평공원은 낭만을 위한 곳이에요. 헤헤헤 <목소리> <목소리> 뭐야, 왜이래? 배고픈데? 나도 하하 <웃음> 그렇지 알고 제가 다 준비했죠 짜라란 오, 뭐야? 이름하여! 누나와 형을 위해 준비한 효강이의 스페셜 디저트! 와플이에요? 난 이거 넌 이거 먹을래? 어. 잠깐! 누나 이거! 형은 이거! 왜? 누나의 밝은 미소에는 달콤한 블루베리 어플 마치 부평공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처럼 형아의 카리스마에는 씁쓸한 티라미수 어플 마치 부평공원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아메니카노처럼 <웃음> 역시 형과 누나라 생각하는 건 나밖에 없어 <웃음> 쟤왜 저래? 모르겠어 <웃음>